지구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! 이게 맛이 좀 산뜻하고 가볍고 그렇지 않나요? 어, 맞아요. 이게 와인인데도 그렇게 쓰지가 않고 쓴 음. 와인들도 되게 많은데 조금 달달한 편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. 그 와인 특유의 향이라든가 좀 떫은 맛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이거는 그런 맛도 많이 안 느껴져서 되게 괜찮네요 이 와인들이 친환경 와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친환경 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, 저희가 진행 방식을 조금 바꿨어요 맞아요 자, 바로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네. 중요한 건이 키워드당 제한 시간이 1분이에요 <웃음> 1분 지나면 가차 없이, <웃음> 가차 없이 너무 무서워요 <웃음> 음? 음? 첫 번째 키워드는 기후변화인데요 기후변화가 와인 생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계셨나요? 와인까지요? 네, 와인까지요. 유럽, 유럽에 최그니까 세계 최대의 와인 생산지 중에 하나가 유럽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유럽 포도밭에 서리가 내린다든지 폭우나 우박이 내려서 그 와인 생산량이 되게 많이 줄었대요. 엄청나게 많이 줄었대요. 와인들은 그러니까요. 이제 앞으로 많이 못 먹을 수도 있게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생산량도 생산량인데 와인의 맛도 변하거든요.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포도에 있는 수분 함량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알콜 도수가 높아지거든요. 아, 더, 더 써지고. 그렇죠. 그럼 와인의 맛도 다, 당연히 변하게 되겠죠. 아, 그러네요.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가 기후가 변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아까 그러니까, 그러니까 기후만 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. 따라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어. 그래서 이 친환경 와인은 뭐라? <웃음> <그럼. 웃음> <웃음> 그래서 그뭐 이제 어, 오호호 두 번째 키워드는 친환경 농법인데요. 요즘 그래서 친환경 와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와인 업계에서도 그런 제 농법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대요.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 와인들은 칠레의 대표적인 친환경 음. 와인 네, 코노스루인데요. 이제 여기 중요한 거 보면 중요한 게 앞에 자전거가 있잖아요. 이 자전거가 어. 무슨 의미냐면 포도밭에 이동을 할때 자동차가 아니라 음. 자전거를 타고 다니네요 <웃음> 아무튼 여기도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 농법을 하고 있고 또그 다음에 살충제 대신에 꽃을 심어서 해충 유인을 하고 있고 거위를 풀어서 벌레를 잡아먹게 하는 등 이런 친환경 농법을 채택하고 있는 아주 좋은 와인입니다 오 만드는 과정부터 다쫙다 그렇죠. 친환경으로 그리고 프랑스에 되게 유명한 와인 두르트 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도 거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병을 만들 때 코르크 마개를 만들 때그 다음에 이런 라 만고 뭐 있어요. 고 있다고 해요. 어잘 <웃음> 응. <오>, 봤습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어안 들렸지만 네. 잘 봤어요. 세 번째 키워드는 친환경 와인인데요. 친환경 와인은 포도 재배부터 와인 생산까지 전 과정에서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와인을 오. 말을 하는 거고요. 어 일단 유기농 오. 와인이 있는데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걸 유기농 와인이라고 오. 하고 바이노 바이오다이나믹. 와인? 와인은 그 달이나 토양의 아. 순환에 맞춰가지고 오. 포도를 재배를 한 거래요. 완전 주기적인 와인이네요. 그렇죠. <웃음> 그 다음에 내추럴 와인은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와인인데, 유기농 포도에다가, 그 다음에 자연 발생 효모 그런 걸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요. 아. 정말 자연스러운 오. 와인을 타는 거고, 비건 와인도 말 그대로 동물성 재료. 를 사용하지 않은 뭐 호르크에도 동물성 재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. 이제 그런 걸 사용하지 않은 걸 비건 와인이라고 해요 오 이렇게 네. 다양한 그런 친환경 와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친환경 와인으로는 오늘 소개한 이 코노스루가 있고 그 다음에 샴페인 제가 이름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이 <웃음> <웃음> 아, <이미> 끝났어요 <끝났으면> 감사합니다 <웃음> 역시 와인은 공부하면서 마시는 맞아요. 술이네요 오늘 마무리는 와인을 먹으면서 한번 <웃음> 음. 아, 네. 아. 먹으러 갑시다 아. <웃음> 네. <웃음> 치우하시듯 <웃음>